자 필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고익성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턱 필러 시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턱이 무턱이 되면 이렇게 쑥 들어가죠 뒤로 들어가면 일단 이 앞턱 받침이 없기 때문에 입을 힘을 빼면 입이 턱 벌어집니다 이렇게. 그래서 이 벌어지는 입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통 여기 이,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있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닫는데 여기가 무턱으로 뒤로 들어간 분은 음 이렇게 해야지만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갈턱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아래뉴스를 내미는 형태로 되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게 필러입니다 물론 상방 쪽에다 넣으면 그것이 이렇게 근육에 늘리면서 뼈가 들어가는 느낌들을 그 그런 그런 것들이 증명될 수가 있는데 이 밑에 딱딱한 부분에다 정확하게 넣으면 그런 부작용 없이 편하게 어, 무턱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게 크로아상 그 빵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는 식으로 놓고 포인트만 딱 올릴 수 있고 어,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수술 전후 그다음에 시술법입니다.